<웃음> <웃음> 나제 엄마 사았다볼게 해, 해, 뿅. 비오~ 엄 무슨... 뭐니? 백설아. 백설아. 백설아. 백설아. 백설아. 백설아. <목소리> 엄마 찾아 줘백아 백설아. 백설아. 백설아. 백설아. 백설아. Nope. 꽁채야! 니네 그거 안 열려서 나안 찾는 거 맞지? 그거 열면, 열어주면 찾을 거야?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어? 타투 에휴 또 시작이노 이러고 있었다고? 진짜로? 타투 실망이야. 타투, 타투 실망이야. 가자.